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진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영이 불리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추악 탐욕의 악이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데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하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 제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전직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올라오지는 않지만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도 많이 아, 떨려요 사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큰 저에게 어, 도전을 주고 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아까 조이전 교사님이 일부 예배 다음 주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옛전에 처음 설교했던 때가 생각이 나, 났어요 그래가지고아 그때 제가 되게... 어. 되게 많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또 한편으로는 되게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 자나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감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첫 설교가 어, 뉴질랜드에서 수협에 처음 인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때가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웃음> 예, 축복하고요 아, 기대가 되네요 네. 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어, 제목은 어, 죄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 사실 우리가 청년들이나 또 집사님들에게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제목이 있습니까? 또 혹시 중요한 일들이 어,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세요? 혹시 제가 알고 좀 기도해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봐요.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고요. 그런데 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은 학교, 그다음에 직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뭐 질병, 또 관계, 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또뭐 재정적인 부분, 또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근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 이것이 다 해결된다고 해서 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라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성경에서는 어, 죄가 되게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뭐 살인, 폭행, 뭐 사기, 뭐 간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 죄는 그 살인과 뭐 비방과 수군거림과 이런 것들은 어, 죄라기보다는 어, 죄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죄는 어, 마치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죄의 열매들이 막 맺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또 누구를 때려주고 싶고 복수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밖으로 계속 밀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아 그러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안 생기나요? 또 생겨요 그렇다고 라 한다면 자, 우리가 블루베리 나무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블루베리를 우리가 유픽을 하러 가죠 그 블루베리를 따서 가져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안, 안 생기나요? 블루베리 안 생기나요? 블루베리안 열리죠? 안 열리죠? 아, 안 열리나 본데요? <웃음> 네, 열립니다. 그렇죠? 왜 열리죠? 블루베리 나무니까 열리는 거죠 체리를 따러 가요, 캘로나에 체리를 따갖고 와요 그 다음에 체리 안 열리죠? 체리가 또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체리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어, 죄의 근본이 아니라 그것들이 죄의 뿌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근원이 따로 있다고 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말씀을 얘기 드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창세기 2장, 3장 아 3, 4, 5장에 나오는 죄의 그 이야기와 어,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에는 3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3장, 4장, 5장에서는 이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이야기식, 이야기식으로 잘 풀어내고 있어요 내러티브로 잘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사실 이 죄는 뭐다? 믿음이 뭐다? 또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는 할수 있어요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죄는 하담과 어,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되고 싶,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따먹고 그렇게 저 범죄를 지루, 저지르고 그 범죄의 대가로 또 아담은 땀을 흘리고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고 또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땅에게도 만물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아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가운데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나가면서 그런데 신약은 좀 다릅니다. 로마서에는 죄는 이것이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일어난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이것이야.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죄의 열매는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 한파라그라프에좀 길긴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이 내용은 구약에 있는 한 다섯 장, 여섯 장에 걸쳐서 죄의 어떤 시작과 또 죄가 우리가삶 가운데 들어오,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들 또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죄의 그 결과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파라그래프로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 살펴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로마서를 보면서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죄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진노를 내리시는가 또 하나 그 진노가 내려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죄의 열매가 맺히는가 라는 걸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 아 어,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을 살펴보고 싶어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18장은 어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불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죠. 칭의입니다. 의롭다라고 말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는 뭐냐면 그 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죠? 죄인이란 얘기예요. 불의는 근데 18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불의한 사람 이 죄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 불의한 사람 앞에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설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어, 설교 시간에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 재물, 내가 숨통이 끊어지고 또 내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마디마다 마마디다다 잘려져서 재단에 불태워져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누가 설수 있겠어요 이 지금 불의한 사람, 이 죄인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이한 사람,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 여기 지금 21절에 그 불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죄인이 누구인가? 죄가 무엇인가? 라고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포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닥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닥치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경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을인하하지이하나두 하나님, 하나님 번째 하정하지 알되 하두 번째 하사하지 알되 하람하의하을 알되 하사하지영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한 animal, 한 a 하 i m a l 한 a n i 한 사람이다라고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이 l 한 a 한 사람에게 어떠한 진노를 내리시는가예요? 어떠한 진노? 징계일까요? 쳐버릴까요? 아니면 우리를 뭐 어려움에 빠뜨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되게 특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28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어디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정욕대로 살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실된 그 마음대로, 상처받는 마음대로 살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데 사실 이 사, 부끄러운 마음에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그 삶, 그런 삶을 사는 삶또 더러운 정욕대로 또 그렇게 이끌림 받아 사는 삶 상실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맞는 건줄 알아요 그게 인생인 줄 안, 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현상 그냥 나버려 두시는 것이죠 너희 정력대로 살수 있도록 너희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 정력대로 살수 있도록 너희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그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야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 너의 정력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나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버려 두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삶 가운데 보여지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지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줄 알고 있지만 그분을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욕심대로 부끄러운 그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의 상실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무엇이죠? 돌을 섬기는 거예요. 나무를 섬기는 거고요. 해와 달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0, 20절 21절에 내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신성이 그 내가 창조한 만물 안에 다 담겨져 있어. 다 녹아져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내가 만든 창조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거기에 녹아있는 능력과 거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너희들이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알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도, 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만물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만물을 대하면 그 영광이 커 보이는 거죠 제가 티베트에 있을 때요 전두행팀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 데리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 경치에 압도되어져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외감까지도 들어요 이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에 가장 큰 산, 저희 집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 7200m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맞은편 산 기슭에서 보면 그 산이 너무 아름답게 잘 보여요. 그래서 전두행팀이 오면 그걸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그 산이 설산이에요. 많이 높다 보니까 그산 허리에 먹구름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눈이 막 내려요. 그 장면이 보여요. 산 허리에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눈이 내리고 때로는 비가 내립니다 또 때로는 번개도 쳐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그 앞에서 말을 잃습니다 너무 경이롭고 경외 감도 들고요 거기에 압도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면 아이 사람들이 자연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저걸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저걸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돌들이 무서워지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제 동기가 한명 있었어요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자랑을 해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 이거 봐봐요 살짝 바지를 내리고 보여줘요 이렇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속옷에 주머니가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주머니가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외동아들이니까 군대 가면 다치지 말려 말라고 이게 부적을 해가지고 속옷에 이렇게 넣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군대 생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넣어 주셨겠죠.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 정말 부적 종이 쪼가리가 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모든 게 두려워지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우리가 계속 고사를 지내요. 저희가 그 집필하고 그 이제 그 안에 그 휴전선 안에서 근무하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지뢰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지뢰가 쓸려와서 항상 비가 오면 그 지뢰를 삼지 한 사람들이 다니면 이렇게 먼저 제 지뢰를 제거해요. 굉장히 좀, 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소초마다 이렇게 어, 고사를 계속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사를 지낼까요? 왜 명태에다 명주실을 감아서 차에다 놓고 처마 밑에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안녕을 기원할까요? 두려운 것이죠.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산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우리의 안녕을 기원하고 여기 혹, 어 나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절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한국 사람 치고 어 아버님, 할아버지 또그 조상 중에 우상승배를 안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연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알되 감사하지 않으면, 너희는 우상승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살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26절, 27절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곧 영원히 찬송하실 지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성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사실 우리는 동성애를 어 이 캐나다가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라 얘기하면 그럴 수 없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 동성애가 일어날 거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솔직히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의 살, 청년의 때와 지금의 청년 의 때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청년의 때는요. 애들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에서 얘기하면 불공평을 당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밀어냅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일수 있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을 지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깨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청년들이 더 깨어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요 사실 음욕 정욕대로 따라 살고 정말 욕심대로 따라 사는 그 삶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트렌디한 사람이 어 그래,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똑똑하고 정말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아, 따라가는 것 정말 멋있는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 땅에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의 현상인 것이죠. 저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이미 동성애법이 진행되고 있어요. 합법으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다양한 성문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문화들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선택하는 멋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티베스에 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을 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한, 한탄을 하세요 한탄을 그래서 어,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지하 교회를 이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지하 교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있는 한 여자 청년이 어그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 엄마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그럼 만나봐.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분이 유부남이래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돈도 많으시고 재력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좀 재력이 있으신 분, 좀잘 나가는 분들은 이런 좀 상스러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첩을 두세 명 두는 거는 기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기의 어떤 권력의 어떤 상징? 내가 잘 나가. 내가 사업가로서 지금 너무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정말로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첩이 없으면 그 중국 안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 다녀요. 자기의 경제적으로 자기를 책임져 줄수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 소개를 시켜, 소개를 받고 다녀요. 이 정상입니까? 저는 그 소리, 저도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성교사님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 그 중국 안에서의 문화는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도 맞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맞다고 얘기해요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 영화 영화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정력대로 살게 하시고 너의 욕심대로 살게 하시고 너의 상실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살게 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또현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 25절 후반 26절 후반절부터인데요. 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사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한 복음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26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이 본문 말씀에 한 구절 이더 나와요. 바꾸어 쓴다라는 말이 한 구절 더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23절의 23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옮겼다,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꾸었다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리의 것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다라는 것은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리대로 쓰는 것을 영리대로 쓸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이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아니면 영리입니까? 순리죠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순리죠 이 그러면 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넘겨서 그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는 게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영리죠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저자를 탐하는 게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영리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순리가 무엇이고 영리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대요 언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순리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거꾸로 돌아가게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죄인데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순리들을 의리 흘러가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술, 영리는 무엇이죠? 영리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30, 음,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우리 삶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우리의 순리에 자공을 하는 그 고리들이 끊어지고 영리로 바뀌질 어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이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또 비방하고요 수근거리고요 또 누명을 씌우고요 또 사기를 치고요 간음을 하고요 미워하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내삶 가운데 영리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순리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그 모습 죄가 들어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는 순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치 있게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해요 아, 저 사람은 좀 아, 아닌 것 같아 함부로 해도 돼 아, 밑에 사람이니까 좀 밟아도 돼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셨을 때에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존귀하게 되어 그게 순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야 되죠? 축하해 줘야 될일 아닙니까? 같이 기뻐해 주고 와 잘했어 격려해 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그런 영리의 모습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미 깔려 있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리의 이 영리의 모습들, 동성애의 모습들, 우상,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 또내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들, 나한테 함부로 했으니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들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가늠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옳다 한다. 세상은 옳다고 말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냥 이렇게 다 사는 거야. 인생에 뭐가 있니? 야, 그냥 이 정도의 음란함은 다 누구나 하고 있어.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빡빡하게 굶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살아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이거 좀안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너만 잘났니? 야 너만 그게 왜 특별하게 군니왜 이렇게 튀는 거야?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영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죠 사실 제 마음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저도 있어요 음란함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저도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저도 제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시지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그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고난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신 그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시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괜찮아, 아 괜찮아, 야 우리 모임했는데, 야 우리를 위해서 소주 한잔 먹을 수 있잖아. 야한잔 먹어 줘라. 그럴 때마다 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난 정말 먹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서 나는 안 마실래. 야 그러면 야 맥주 한잔 해라. 이거는 다먹더라야 집사님들 먹더라야 모두 뭐 오게 잘났냐. 분위기 좀 맞춰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정말 마시고 싶어 날씨도 너무 더워 한잔 먹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안 먹어본, 사람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먹어봤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알아요 타장만하게 그 얼음 냉수보다 저를 시원케 해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서 나안 마실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티벳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상황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티벳을 좀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무언가를 말씀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아내와도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뭔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 그때는 저희가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은 그냥 성교사 생활, 선교사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 특별하게 어,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음으로 받아 음, 이제 그해야 되는 질, 어, 문제들은 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침, 세례를 주지 못한다거나 또내 스스로 내가 어, 나의 신학적인 어떤 관점이나 또 구원의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제가 만약에 장로교 목사였거나 성교사였으면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넌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인정 이런 게 있는데 평신도사 학자는 그런 게좀안 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도 만날 때마다 그런 걸좀 여쭤보세요 평신도사들한테는 평신도 왜냐하면 그곳에도 이단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도 들어와 있고요 뭐 다락방 구원, 구원파 많이 있습니다 속속들이 있기 때문에 성교사님들이 이제 교제를 할 때에도 그런 걸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회를 여시나보다 라는 제 마음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캐나다로 옮겨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캐나다 그 티벳에서 집이랑 모든 걸다 이제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열어 주셔서 모든 계약을 다 끝내고 마치고 이제 짐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짐을 보내고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가서 이제 집안에 행사도 있고 결혼식도 에고 이제 좀 참여하고 좀 쉬었고 쉬고 정비해서 다시 옮겨 가려고 이제 한국으로 좀한달 정도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하니까 친구들도 오겠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친해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들끼리도 너무 잘 알고 또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냥 배고프면 친구 집 가서 밥 먹고 그랬어요 되게 작은 동네였거든요 만났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직업군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자기는 불교가 아니라고 저, 저에게 매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성교사이기 때문에 야 나는 불교 아니야 불교 아니야 나를 대적할 필요는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완전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그리고 그 삼촌이 또 신임이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불교를 이제 독실한 불교신자시고 또외 삼촌은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절을 짓는 분이세요. 아주 독, 독실한 분이시죠.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쭉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 처음에 성교사 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말하는 성교사 말고 또 다른 직업군의 성교사가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왜? 그랬더니 야, 네가 성교사를 한다고?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웃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내가 어땠는데? 그랬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근데 네가 성교사를 한다고? 야, 너 근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 느껴 너좀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왜? 야, 네가 내가 네가 한 짓을 아는데 그걸 다 예수님이 감당했다고 너, 네가 조금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진노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난할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삶가운데 내가 정말로 새 생명을 얻고, 나의 정말 그 죄를 수,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과 되겠어요. 어, 그래, 나좀 파렴치하냐? 그런데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니? 너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고난을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뭐, 고행을 통해서, 또 열반에 올라서 극락에 간다고 얘기하겠지. 아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밖에 해결할 뿐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좀 우리 삶의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한야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사업 이렇게 하는 거야,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좀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더그 기준을 높여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더 높여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시 않는 것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피 흘림으로 처절하게 싸우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때로는요 불공평당하고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래요 더 거룩해지시기 바래요 거룩한, 내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말씀,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매분 매초 관여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한절한절 주님 오셔서 관여하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팔을 펴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주님 당신의 그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그왕대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정말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로 그분의 그 영화로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